따라오세요. 11번째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무라로 떠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후반부에 임산부나 심약자 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혹시 뱀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4분 지점 이후부터는 시청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류큐무라가 어디냐. 쉽게 말해서 일본 오키나와 민속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오키나와에는 류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대요. 그시절의 집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은 곳입니다. 자미 음... 기도하는데 뭐 이런 데인가 봐요. 근데 꼭 우리나라 홍살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소원하는 종이를 소원지네, 소원지. 붙여놨구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저기 지붕 위에 뭐가 보일 거예요. 이게 시샤라고 하는데요. 어, 민간신앙이죠. 수호신인데요. 지붕에도 있고 문앞에도 있고 또 기념품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 예쁘네. 꽃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네. 뭔가 있나봐요. 양이 있어 양이. 네. 많이 있어요. 묶여 어, 있어좀 슬프다. 여기 는 시마부쿠로 부텍 다카쿠라 라고 해서 다카쿠라는 뭐 이런 곡식에 관계된 농사에 관계된 것들에 네, 있어요. 곡식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꽤큰 집인데 나무가 희한해요. 음,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음, 이런 멋이죠 그 안에 아궁이 있고 또 음, 마찬가지로 살구기 같은데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이게 어, 그러니까 간판. 간판이 아니 뭐라 그래? 저기 문패 문패 어머 바보같아. 문패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아열대 식물로 이렇게 이루어진 길들을 걸으면서 동네 구경하는 재미도 또 색다른 재미였어요 한국하고 또좀 다른 저 약간 귀신같이 생긴 나무도 오키나와 어디가나 있더라고요또 지붕 위로 이렇게 드리워진 야자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다른 볼거리였습니다 네. 산싱 이제 뱀술 보러 갈거 거든요. 조금 징그러우니까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추시면 됩니다. 아뱀아뱀 아, 뱀 있는 데구나 뱀술 말로 만했던 삶의 사연 삶의 사연 정말 뱀은 악하게 생겼구나 진짜 엄마배 뱀이 찢고 나오네 크게 보니까 되게 징그럽네요 다행히 기념품에는 뱀이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요 지금까지 따라오세요. 열한 번째 일본 오키나와 류큐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